28년 동안 했고 저도 청산 당해본 사람한테 <웃음> <웃음>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죄송해요. 우리 모르셨죠? 저 폐가망신할 뻔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힘든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예, 날린 예. 사람이에요. 제가. 예. 그런 일들을 하면 약간 사소한 조정도 견디기 음, 어려웠거든요. 예. 아니, 물론 물타기 하면 되죠. 음. 그 뭐. 그게 여러분 고점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상승만 보고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30% 20% 조정받으면 거기 물타기 음. 야 정말 사람이 할 일이 못 되거든요. <웃음> 물타기를 해도 마음이 더 불안해지죠. 불안해지죠. 예, 예. 그런 것처럼 요게 음. 핵심이 뭐냐면 만장일치. 음.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는 거예요. 28년간 일을 한 음. 사람을 가르쳐요. 투자 3개월 한 사람이 예. 와서 가르칩니다. 예. 뭐냐 어, 이거 너무나 명확해. 이건 상승 추세고 카카오만 사면 되고 삼성전자만 음. 사면 되고 어? 저 음. TQQQ만 사면 되는 음. 거지 뭐 당신 그전문가라고 그렇게 힘들게 투자하냐 음. 바보 아니야? 음. 정말 바보 아니야 라는 음. 댓글이 그렇게 달린 걸 예. 처음 봤어요 이런 것처럼 모든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.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또 시장을 조정이 온다고 라주장하는 사람들을 음. 바보 취급하는 예. 이걸 저들 음. 만장일치가 왔다 그러거든요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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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내 주식 비중을 연초에 거의 다 줄였거든요. 왜냐면 그때 환율이 1,100원이 음. 바바바지더라고요 하루에 10원씩 빠지더라고요, 환율이. 예. 그럴 때가 항상 찬스거든요. 음. 뭘살 찬스냐면 달러를 살 찬스잖아요. 예. 저는 추세랑 항상 반대로 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비중이 또 너무 음. 많이 어,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. 어이, 예, 그, 전체 제 자산 포트폴리오에 5% 정도만 음, 남기고, 음. 죄다 다 팔아서 그걸 전부 지금 달러로 옮겨놓은 음. 상황이었는데, 최근에 또막환율1 2 0원 간다, 음.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리니까, <웃음>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예. 아니, 저기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서, 예. 안 망하거든요. 예. 아, 이거 저 중국 주식 헝다, 예, 그 음. 주가는 빠질 수 있는데, 그, 그거랑 음. 나라 망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. 예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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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 시장이 급박한 조정을 받게 되는데, 그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, 예. 대부분. 음. 우리나라 시장에 음. 한 7개 정도 되는 주도주들을 이제 오치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음. 올해 사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검색이 많았던 종목들. 예. 아니, 그런 종목들 한 7개 오치를 하는데 전부 다, 다 깨졌더라고요. 음. 그래서, 아, 한번 짧은 조정은 오겠구나. 음. 그랬는데, 삼천이 깨질 줄은 저도 몰랐고요. <웃음> 예. <웃음> 아무튼,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<웃음> 근데 아무튼, 뭐, 이런 시기가 저는 또 만장일치도 아니고, 대표님 예. 말씀하신 것처럼. 특히, 존경하는, 뭐, 제가 존경하는 형님들이, 예. 아니, 김영익 교수님이나, 예. 뭐, 예를 들어서 예. 그런 존경하는 여러 업계의 선배님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조정에 대해서 콜도 하고 음. 보면, 만장일치는 아직 주식은 아니다. 예. 예. 그래서 주식은 뭐, 뭐,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음. 모르는 거지만, 예. 제 생각에는, 어, 뭐, 2,000 레벨에 음. 삼성전자 6만 전자 레벨이라면, 어이구, 렇게 저는 별로 커버에 안 나. 예, 것 같아요. 예. 그렇군요. 연초에, 많이 또 옮기셨네. 뭐 저와 제 고객들은 일부를 좀딸러 자산으로 옮겼습니다만. 어 잘하셨어요. 예. 요새 완전히 뭐, 감사합니다. 대표님. 예. 그러면서 막 전화 받으실 것 같고, 예. 선물이 막 날아올 것 같은데. 요즘, 무슨 예. 돈율 너무 많이 올랐죠. 그렇죠. 예. 야, 또 빠르게 또, 올랐어요. 그죠. 어떻게 예. 그렇게 오릅니까? 우리나라 망한 예. 것 같은데. 아무튼 보니까 <웃음> 1,190원대 막 그렇게 예. 와 있더라고요. 예, 곧뭐 1,200원을 가지 않을까 싶은 또 분위기이기도 하고요.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